I'm jus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된 첫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오늘 일제히 새 학기에 들어갔는데요. 보도에 서연아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 9,241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객과 만납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